쪽으로 섬세 3km입니다 동키를 그곳으로 보내놨기 때문에 가야합니다 대도시답게 새벽 6시인데도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네요 좀 걷다가 도시 빠져나가고 좀 밝아지면 그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가고 있다가 길이 막혔습니다 요꼬가를 타고 가야 되는데 아마 우회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이쪽 길이 통행을 지금 금지를 시켜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사람들 따라서 우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왕좌왕 하고 있네요 다들 저는 지금 레온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목소리> 완전 이제 시내에는 나가온 것 같은데 아직도 레온 경계를 아직 못 벗어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엄청난 큰 도시입니다. 지금 2 시간째, 두 시간 넘게 걷고 있는데 아직도 레온을 못 빠져나갔어요. 그나저나 나가는 길에 현대 현대차 대, 대리점인가요? 뭐 그게 보여가지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날이 이제 점점 밝고 있어요 오늘 비 소식이 있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늦게 해가 뜨네요 비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비 오더라도 저번에 벨로라도 갈 때처럼 그냥 가랑비 정도면 되면 괜찮겠어요 에이, 본격적으로 내리는 비는 아, 도저히 못 걸을 것 같아요 제가 사 가지고 온 우이가 판초우이가 다리까지 덮는게 아니라 상체만 덮더라고요한국에 사가지고 확인을 안해보고 여기 와서 처음 그 비올때 사용을 해본거라 저도 당황스러웠어요 어. 미리 개봉을 해가지고 확인을 해볼거를 아쉽습니다 딱 한번밖에 안썼으니까 그동안 뭐 상관은 없지만은 지금 레온을 벗어났는데또 도시가 나오고 있어요 아마 그 위성도시 그거인 것 같아요 에, 저 가면 앉을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에, 저는 좀 쉬다가 다시 뒤을 떠나고 있습니다 하, 지금 22km 정도가 남았어요 한 7시간을 가야 됩니다 지금 순례자들이 이제 하나 둘씩 오기 시작했고요 참 신기한 게대도시에서는 인사를 해도 인사를 안 받아줘요 이제 눈 마주치면 인사를 하고 있는데 안 받아줍니다 순례자들도 몇몇은안 받아줘요 인사할 맛이 안 나죠 그러면? 에이. 저는 이제 또박또박 걸어가서 다음 마을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도심지역을 나오니까 그래도 좀 봐줄만한 경치에 길이 나왔어요. 이런 흙밭을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아스팔트 길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잔디밭 같은 거를 걸으면 푹신푹신하니 좋은데 뭐 이것도 아스팔트 길보다는 나으니까요. 저는 속도가 평균 시속 5km 정도 나오고 있어요 사로 떨어지지는 않네요 어제 사실상 쉰 거나 다름없고 잘 걷고 있습니다 발 통증도 그렇게 심하지 않고요 그래도 앉을 때가 있으면 저는 앉았다 갑니다. 조건은 그늘이어야 되고요. 지금 한 20km 정도 남았을 것 같은데 뭐 오후 3시 안엔 도착하겠죠. 어. 자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산 미겔이라는 마을입니다 여기 뭐 간단하게 뭐 파는 곳이 있어 가지고 여기서 좀 앉았다가 쉬고 일어나서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스크림 하나랑 오렌지 세 개를 샀어요 아이스크림이랑 오렌지 하나는 그 자리에서 먹었고요 두 개는 챙겨서 걷습니다 비가 온다 했는데 비는 안 오고, 날만 약간 흐려요. 다행히 이제 덥지는 않아요. 태양이, 태양빛이 없어가지고, 덥지는 않습니다. 근데 네, 저는 아직 갈 길이 20km나 남았네요. 13km를 걸어왔고요. 지금 시간은 9시 반이 넘어갑니다. 한 2시 넘어서 3시쯤에나 도착할 것 같아요. 쉬는 시간 생각해서요. 그 한국 친구는 아직 안 보여요. 뒤에 한참 뒤에 오고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저대로 가겠습니다. 그 친구는 제가 가르는 그 오스피탈보다 마을 하나를 더 간대요. 36km 정도 돼요. 대단한 친구입니다. 아스트로가의 모래 가긴 기 하는데, 그, 짧게 걷고 나머지 시간은 건강에다가 쓰겠다고. 그렇답니다. 아. 길이 다시 도심으로 들어왔어요. 숲길이었으면 좋겠는데, 이 산길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좋더라고요, 저는. 일단, 또 다음 말 나올 때까지 열심히 걸어 보겠습니다. 들어가는 길에 이런 게 있네요. 보장도 찍을 수 있고. 도장은 의미가 없고. 과자 조금 몇개 집어 먹고요. 사탕 좀 집었고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 가져가겠습니다. 송아 맛이 나요. 음. 어, 맑습니다. 배도 채웠으니 힘차게 걸어가 보겠습니다. 그나저나 이 재미없는 길을 걸어야 되네요. 저기 보이나요? 먹구름이 잔뜩 꼈습니다. 지금 빗방울이 하나, 두 개씩 떨어져요. 우이 입을 만큼은 아니고요. 그래도 가방 커버는 해 놨습니다. 레인 커버요. 비가 점점 오고 있습니다. 이 바람에 구름이 이동하는 게 보이네요. 저 구름 밑으로 들어가면 비를 맞겠죠저 와... 마을이 보이는 거 보니까 저기 가서 이제 우이랑 정비하겠습니다. 마을에 도착하기 전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이를 급하게 폈고요. 아, 이거 저번에 내렸던 벨로라도 갈때그 비와 달라요. 가랑비가 아니라 복적인이입니다 바람도 엄청나게 불어요. 이제 몸이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순례자는 아무도 보이질 않네요. 비와서 그런지 레온에서도 많이 출발을 안 했고요. 2박을 더 하나 봐요. 그리고 그산 마르틴이라는 그 거기에서 닌자에은 멈추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도 거기서 다 멈추나봐요.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아서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다 거기서 멈췄나봅니다. 하긴 30km가 물이기는 물이에요. 제가 왜 30km를 하려고 했느냐 하면은 생장에서 나나종 표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기도 했지만 점프를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죄책감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아무튼 좀좀 좀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좀더 많이 걸어서 평소보다 조금이라도 만회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마음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방금 저 마을에서 그 멈춰야 되나 아니면 계획대로 가야 되나 어제 그 고민을 많이 하다가 에이 해보자 하고 좀 이렇게 걷고 있어요 오늘 와 가지고는 멈추고 싶어도 멈추지 못하는 게 동키를 이미 보내놔서 거기를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이여벌 옷이나 세면도구를 제가 갖고 있지 않는 이상 따로 이제 아스팔트길을 벗어나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아닌가요? 좀 오래 못 쉬어가지고 발이 많이 피곤한 상태입니다 벤치는 많이 있었는데 보다가 비가 오는 바람에 지붕 있는 곳이 없었어요 바 같은데 들어가면 뭐또 시켜 먹어야 되고 하니까 아니 뭐 배가 고프거 하진 않아서 터벅터벅 가봅시다. 길을 걷다 보니까 보이시나요? 웬 조개 같은 게 있나 했는데 조개가 아니라 뭐라고 하죠? 고동 고동 고동이 아니 달팽이인가요? 달팽이도 아닌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기어 나왔습니다. 첫째 빽가리네요. 그거 안 밟고 지나가려고 이리저리 피해가고 있어요. 비 오니까 우리 한국에 보면 지렁이들 다 나오듯이 다 나온 것 같아요. 이러다 말라 죽을라면 어쩌려고 거의 뭐 뭐라고 달팽이? 달팽이 같기도 하고 이렇게 큰 달팽이는 처음 봐요 한국 달팽이는 쬐깐 하잖아요 자연에서 볼수 있는 달팽이요 근데 이거는 엄청나게 크네요 계속 가보겠습니다 비가 완전히 멈췄었는데 지금 다시 또한방울한 방울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꺼내놨습니다 아직 입을 정도는 아니고요 이대로 안 오면 괜찮은데 또 쏟아진다 싶으면 또 얼른 신속하게 입기 위해서 미리 꺼내놨습니다 제 목적지까지는 3.6km 남았어요 한 시간 정도 가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걷는 사람이 저밖에 없네요 다 멈춘 것 같아요 이전 마을에서 자전거 순례객들만 지나가고 있어요 이제 다음 마을이 제가 갈 마을이니까 좀만 힘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3km 굉장히 먼 해요 3.6km였죠 지금 한 1km 남았을까요? 2km 남았을까요? 1km? 아직 내비를 아직 안 봐서 1km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체감상 아직 마을 초입 초입에 들어온 것 같아요. 지금 비는 아예 멈춰 버렸고 태양이 이제 뜨고 있습니다. 그림자가 이제 보이기 시작했어요. 옷도 이제 말라 갑니다 근데 신발이 지금 젖어 있어 가지고 큰일입니다 일단 말려놔야 되겠어요 냄새날 텐데 네, 쏙쏙 가서 다시 뵙겠습니다 네, 씻고 나왔습니다.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순례자가 많이 없어요. 제 방에 저 포함해서 두 명입니다. 침대가 2층 침대가 3개가 들어가 있는 방이고요. 6인실이죠. 다른 방에도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먹을 거를 좀 살려고 해요. 고기 같은 거를 팔면 저 가서 해 먹으려고 합니다. 아 지금 근데 발이 좀 아파가지고 멀리는 못 나갈 것 같고 근처에 좀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없으면 그냥 레스토랑 가서 먹어야겠죠 스퍼가 있긴 한데 문을 닫는 것 같고 문을 닫았어요 이쪽 제일 가까운 스퍼는 문을 닫았고요 지금 이 슈퍼보다 규모가 좀 있는 슈퍼는 좀더 더 가야돼요 가보겠습니다 마을이 진짜로 이뻐요 그 한국 친구도 이 다음 마을에 지금 예약을 해놔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는 거라고 <웃음> 예약 안 했으면 여기서 묻고 싶다 다고 막 그랬거든요. 그 정도로 이쁩니다. 음. 술슐길 전체 통틀어서 제일 예쁜 도시 같습니다. 올라. 안녕, 스파르 네, 네,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잖아 식료품에 고기 같은 걸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어, 완제품만.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일단 가고 있습니다. 그 새끼 발가락에 물집이 잡혔던게 이제 완전히 굳어지고 했다가 지금 그 껍질이 벗겨졌어요. 그러면서 아프네요, 다시. 이게 또 물집이 생길려나? 어떻게 보면 세 살이잖아요. 세 살이라 이게. 약간 아픈 것 같습니다 음, 식당에 왔습니다 저는 피스텍을 시킬거고요 음, 이걸로 시키려고 해요 음. 음, 세계 각국의 화폐들이 여기 있네요 달러도 있고 어, 한국돈도 있어요 천원짜리 여기도 천 원이고요. 음. 음, 다른 돈은 없는 것 같고. 야, 이건 완전히 증권 아닙니까? 옛날 초기에 있던 그런 돈 같은데. 음. 공 동전들도 있네요. 우리 용전은 있을까요? 음. 저 엽전 같은 건 뭐죠? 네, 예. 어 그거, 보다는 훨씬 못하네요. 이게 두께가 다 다르죠? 먹지도 않은, 진짜. 식사는 만족스럽게 했습니다만 가격이 너무 비쌌어요 1유로 정도면 불만 없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수퍼가 좀 시에스타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오후 4시 반에 문 열, 문을 엽니다 그러면 저녁은 수퍼에서 사 가지고 해 먹도록 하겠습니다 고기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아. 배도 불렀고 이제 들어가서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비가 와 가지고 충전을 못 했어요. 오는 동안 그 액체가 감지되었습니다. 이 경고가 뜨더라고요. 고 지금 핸드폰이 꺼져 있어요. 0%까지 다 썼어요. 이제 햇볕에 좀 말려 가지고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16년 전에 21살 때 와, 왔을 때는 핸드폰 없이 잘 다녔거든요. 근데 지금은 와이 스마트한 시대에 핸드폰이 없으니 미치겠습니다. 뭐 전화 올 때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메신저라든지 뭐 이런 거 확인할 때가 재밌는데 재밌는데, 재밌지는 않지만 그런 거 확인하고 SNS 확인하고, 인터넷 보고, 인터넷 기사 뉴스 이런 거 보고, 이런 데 시간을 많이 보내잖아요. 유튜브도 보고요. 그거를 지금 전혀 지금 안 되고 있으니 뭔가가 불안해요. 이게 중독이랄까요? 옛날엔 그런 게 없었는데 말이죠. 제가 구글을 해보니까 수퍼가 이 도시에는 세 군데가 있어요 두 군데는 알베에서 가까운 쪽으로 거의 붙어있고 한 군데는 550m가 떨어져 있습니다 아... 처음부터 거기 가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지금 영업 중이고 꽤 규모가 큰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도 가까운 곳으로 먼저 가보고 거기에 없을 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550m 왕복 1km인데 아그래도 그, 가보겠습니다. 어, 다행히 숲에 고기가 있었어요. 돼지고기 200g 정도 샀고요. 일단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이제 좀 쉬다가 저녁 시간 되면 먹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온전히 쉬려고 합니다. 33km를 걸었기 때문에. 알베르게 좀 조용하고 해서 편집도 해볼까 했는데 피곤해서 눈이 계속 감기더라고요 잠을 먼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쓰는 건가 했더니 돈을 불러야 돼 일류로? 1유로? 일류로의 1시간이래요 이데 아까 저 아줌마들이 요거를 사용하라고 했던 것 같은데. 51분이 남아 있죠. 저는 그러면 좀 눈치 보다가 더 늦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집어넣고 냉장고에. 이어준 학 끝나면 시간이 남아 있을 거예요. 그때 먼저 가겠습니다. 뭐잘 됐습니다. 아직 배가 이렇게 고프지 않은 상태라서. 점심을 제가 2시? 3시? 그때쯤 먹었죠 그래서 한시간이나두시간 뭐 뒤에 먹어도 지금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저 요리가 끝나는대로 살짝 시간 남아 있는 거 얹어가지고 하겠습니다 지금 저 써도 된다고 해가지고 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열이 어느정도 올라오면 고기를 올어 보겠습니다 이게 근데 무슨 부인지 모르겠어요. 새로운 분을 갖고 주셨는데 무슨 부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돼지목입니다살 익혀가지고 먹어보겠습니다.